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양손검을 추가해주는 모드이며 해당 무기는 특수 능력으로 적을 처치할 경우 좀비로 부활시키는 기능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부활된 좀비는 유지시간이 24시간으로 상당히 긴 편이며 개체수 제한이 4 0 마리라서 좀비 군대를 만들어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추가된 무기를 습득하는 방법은 콘솔로 습득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무기의 외형과 공격력은 데이드릭 양손검과 동일하고 모두로 추가된 능력은 인첸트 효과로 부여되어 있네요. 오늘도 산적 소굴을 찾아가 무기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게요. 무기의 공격력은 바닐라에서 최강 장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드릭 장비라서 게임을 즐기기엔 충분하다고 느껴졌으며, 좀비는 뭐, 부가 기능 같은 거라는 느낌이네요. 동물들도 해당 무기를 이용하여 처치하면 좀비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이 모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처치한 적의 장비를 부활하기 전에 전리품으로 챙기게 된다면 좀비는 알몸 상태로 따라다니게 되며 다른 문제점으로는 퀘스트 물품을 소지한 적대상도 좀비로 부활해버리기 때문에 퀘스트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요. 좀비로 부활시키는 기능이 소환 마법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이라 그런지 양손검을 이용하여 적을 죽이기만 해도 소환 마법의 레벨이 상승한다는 특이점도 있었으며 편하게 레벨을 올리고 싶은 사람에겐 아주 유용한 모드예요 산적 소굴을 하나 털었더니 좀비가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을로 좀비 군대를 끌고가 경리병과 싸움을 붙여봤더니 생각보다 잘 싸우네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추천하는 모드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